저는 이제 다음 무대가 더 기대됩니다. 아, 이번에 성탄제를 위해서 가장 애쓴 단체죠? 음. 이 무대를 꾸미고 오전부터 와서 청소하고 어, 이렇게 준비했던 팀입니다. 우리 성당의 또 보물들이죠. 바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 청년회입니다. 네, 올 하반기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보헤미안 레소디를 청년들 버전으로 바꿔보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다윗청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려요. 다윗청년에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<웃음>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.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? 이제부터 두 청년의 삶을 잠시 보면서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미안 미안 나 미안해. 나 미안해. 오늘 도니까밥 아이고, 어딜 가거나 다 커플들이구나. 나는 3년 동안 지금 솔로로 있는데 하느님은 나담과 하한테는 여행도 만나주는데 나는 언제쯤 만들어질까? 나한테 반쪽이 있을까? 할수 있을까요? 정말 저 만나고 싶어요. 꼭제 기도 들어주실 거죠? 어? 이 노래가 뭐지? 하느님 네? 여자친구가 생긴다고요? 어, 저 여자친구 생긴대요 저 토요일에 뭐 해? 놀자. 놀자. 아 어, 미안해. 안 돼. 나손상제 행사 날이야. 그죠. 아, 지금 지금 병원에 <웃음> 네? <웃음> 아, 괜찮아. 네. 아 혼자 코로나 가야겠다. 어 요즘 유행하는 보헤미안 랩소디나 불러볼까? <웃음> <웃음> 나만 너무 답답해요. 언제? 해? o k a 오, 이제 가득 찼네요. 이제 서 계신 분도 계시고요. 네, 지금 저희가 벌써 준비한 무대가 일부가 끝이 났습니다. 네,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지금이 7시 55분이니까요. 저희 8시 15분까지 20분간 쉬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모여주시면 이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밖에는 따뜻한 간식과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맛있게 드시고 1부가더 풍성한 이부를 위해 다시 이 자리로 모여주세요. 네. 그러면 안녕!